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자, 민호 출발. 가겠습니다 자, 갈겠습니다. 자 출발. 민호 형이 출격합니다. 네. 민호 네. 형 네. 설마 들어가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? 거? 아니. 어. 아니, 타서 이런, 그런 거안 해. 절대 어, 하지 마요, 그런 거. <웃음> 아니, 웃음을 안 줘도 돼요. 어 웃음 안 우초네요. 줘도 돼. 네. 자, 탑니다. 이제 출발한다. 어? 준비! 에이. 2000... 어 뭐야? <웃음> 우리, 어 뭐야? 에헤이! 아, 어, 지금 세지고 있어요. 오. 2단계. 오, 유연하다. 멋있다, 멋있다. 유연하다 셰프, 셰프. 셰프, 셰프. 셰프. 아파, 아파, 지금. 이게 앞뒤로 반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. 셰프. 삼백질, 삼백질. 삼백질. 단백질 c 백질 삼백질. 삼백질. 그렇질그렇질 삼백질. 삼백질. 단백질 삼백질. 삼백질. 삼백질. 단백질그렇질그렇질 삼백질.